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 함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당황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의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만하니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데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 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의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여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데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에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원불교교전 대정경수행품 법문입니다.